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악필탈출 프로젝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 사이에 온라인 강의가 들어와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 못했습니다 한네분 정도가 또 새로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애국가네요 글씨가 귀엽죠 다만 우리 항상 기본으로 하는 거 있죠 가독성 읽어지지 않는 글자는 없는가? 어, 없어요 네, 가독성 괜찮네요 이제 통일감 거기서 걸리겠죠 통일감 볼 때는 항상 뭘 보죠? 쓰러지지 않는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가 이걸 보죠 쓰러지네요 쓰러지는데 어느 쪽으로 쓰러지느냐 를 봐야 돼요 주로 이렇게 쓰러지죠 반대도 있나요? 반대가 거의 없죠 글씨가 쓰러지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쓰러지게 되어 있죠 주로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쓰러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중간이 됩니다 똑바로 쓰려고가 아니라 이렇게 쓰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딱 중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씨체에서는 한 가지 결정을 이제 하셔야 돼요 나는 정자체를 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정자체를 쓰기를 저희는 권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잘 되고 나면 나머지 체들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처음부터 개성 있는 채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잘안 돼요 높낮이도 춤을 추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시를 쓰신 거 이런 거 좋아요 여기서 보면 은 가독성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일거는 지는데 답답하죠 여긴 넓게 떨어졌는데 넓게 떨어지고 어디는 너무 붓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격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려면 방안 노트에 쓰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하죠. 이게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그런 것을 잡아줍니다. 이런 것은 미음인지 이응인지 구별 안 갑니다. 네, 어쨌든 처음 글씨로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제출해 주신 건참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발전되는 것을 앞으로 저희는 기대할 수 있죠. 높낮이 이렇게 되죠. 그런 거 잡아주셔야 되고, 역시 똑바로 긋는 거. 그리고 정자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꺾어주는 요거죠. 이것을 해주는 게 정자체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글씨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과제 드릴게요. 이 실을 써보시는데 방안노트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분하게 써보세요. 방안노트 쓰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분도 처음 보내주신 분이죠 어, 이 글씨 단정합니다 깔끔하고 악필도 아니죠 전혀 다만 이제이 글씨가 정자체를 쓰려고 하신 거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자체답게 꺾어 쓰는 거요거 해주셔야죠 이걸 꺾어주는 것이 이내려긋는 힘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냥 써진 글씨들은 이게 눈을 좀 찔러요 뾰족뾰족뾰족해 느껴지죠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45도 좋습니다 이응도 참잘 쓰셨어요 이응이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이런 글씨는 이걸 조자 쓰신 건데 그렇다면 은 로자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흘림 아니죠 정자체죠 그럼 이렇게 쓰셔야죠 이런 것은 지금 쓰실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줄 맞추는 거이 정도면 잘 하신 편인데 다그 부분 괜찮네요 이런 거 여기가 짧죠 이거는 반대로 이쪽이 길어야 돼요 이쪽이 짧은 것이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데 오버됐죠 한글은 조화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밑에 가족이 있는데 밀고 나가버리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런 거 잡아주시고 쓰러진 회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통일감 좋습니다 그런 기본만 제대로 익혀 주시면 옆으로 걷기 기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제대로 봐주시면 훨씬 낮아실것 같아요 어, 이런 흥적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방안노트에 쓰신 거 맞죠? 방안노트에 쓰는 법, 저희 채널에 올린 것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저희 채널 것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 얼만큼 뛰어야 되는지 지금 이 사이에서 뛰는 것과 여기서 뛰는 건 달라야 되거든요 띄어쓰기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래서그 차이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이면두 칸이 있죠? 여기에 이걸 맞춰주는 것이고 어중간하게 할 거면 방한 노트가 필요 없겠죠. 딱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 글씨는 여기서 딱 맞춰주고 이런 식이죠. 자, 잘 쓰셨어요. 역시 이분에게도 이 짧은 시를 써보실 것을 과제로 드립니다. 방한 노트에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처음 보내주신 분인데요. 우선 이 서체. 정자체를 쓰시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글씨를 보내는 거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드릴 텐데 서체를 결정하시는 거 정자체로 보내주세요 기본 파일들이 전부 커뮤니티에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있는 파일들 인쇄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연습하시면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지금 이 글씨 단나 하고 단정해요 가독성 괜찮고 아 다만 이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한 것들 보이죠? 특히 리을. 리을이 다 그러네요. 다 그래요. 리을은 비록 작지만 그걸 감안하고 뜨릇뜨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기본 연습에서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 이런 데줄 맞추는 거 위에 있는 모음과 밑에 있는 자음을 줄 맞춰주기 이런 거잘 맞았죠? 좋아요. 좋아요. 리을은 전부 좀 답답하다는 거. 지금 글씨가 좀 작기도 해요. 이런 글씨 여기서부터 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좁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도 이 좁은 공간에 쓸려니까 납작해지죠. 찐빵처럼 이걸 좀더 위에서 써줘도 되는데 이 공간이라면은 그런 공간과 글씨의 배열 여백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절반 이상이 여백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내리걷기는 주로 조금 이렇게 쓰러지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좀더 똑바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로 약간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금방 고쳐집니다. 미음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파일 제대로 보시고 영상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씨의 크기라는 것은 너무 작은 것보다는 약간 큰건 괜찮아요. 글씨가 작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이 듭니다 보는 사람도 그래서 약간 시원시원하게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분께도 짧은 시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방한지에다가써 보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팽글씨 교본이겠죠 그것을 보고 쓰셔가지고 이분의 얘기로 보면 한두달 전에 쓰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때 쓰셨다고 봐야죠 두달 후는 또 달라졌겠죠 자 지금 보면은 예 자세히 보지 않으셨던 느낌은 좀 듭니다. 지금 이런 책을 볼때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죠. 최보니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붓펜이나 붓글씨 쓸 때의 요령입니다. 펜글씨는 이 아래 걸 보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펜글씨 쪽을 참고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쓰지 않습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과연 그러면은 이첫 번째 글자보다 일곱 번째 글자가 더 나아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똑같으냐? 그럼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좀 썼어, 연습했어 라는 생각만 할수 있는 거죠. 처음 쓰시고 가령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바로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가 다르지? 아, 이건 안것 같구나.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여기 저는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이번에는 또 비교해봐요. 아이고 이게 너무 처졌구나. 올려야 되네. 아 그리고 또 연습해요. 이렇게 한 자에서 뭐라도 하나 틀린 걸 찾아내서 발전시키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펭글씨는 양보다 도 저는 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랜 세월 잘못 연습했던 부분조차도 빨리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고 비교하고 보고 비교하고 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로부터두 달쯤 지난 글씨가 여기 있습니다 발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최근이에요 발전하셨네요 딱 보니까 뭐가 발전했을까요? 꺾어주고 있죠 큰 발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웃기 이게 길고 이게 좀 짧죠 이것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만 잊어먹 않을 는 저도 표시해 놨는데 끝을 멈추고 있죠 아쉽게도 빼줘야죠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도 해요 맨날 합니다 저리가. 이거. 그만큼 이게 기본 연습이에요 시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옷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는 탁 빼주고 하나는 멈춰주고 이게 음과 양이죠 이렇게 돌아온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빼줄 수 있는 곳에 빼주는 것이 고수가 되어가는 하나의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티웃자 여기는 떨어져 있고 여긴 붙어있죠? 북글씨에서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팽글씨에서는 이게 나요 붙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독성이 가장 중요한데 단정해 보여요. 띄다 보면 어중간하고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붙이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하이 통일하는 게 낫죠. 그리고 많이 넣으셨어요. 두달 정도 에이 정도 넣으시면 많이 넣으신 거예요. 피읍은 뭘까요? 피읍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좀 정확히 봤다면은 쫙 뺏고 여기서 이걸 붙이는 거 보이시죠? 네, 붙이는 거 여기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아직 그 원리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신 느낌이 들죠? 여기도 붙느냐? 여기는 안 붙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붙으면 답답하니까. 그런 차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런 거 너무 답답한 거 이런 거좀 피해 주시고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잘 쓰셨습니다 네, 이분께도 과제를 드립니다 이 짧은 시를 깔끔하게 써보세요 이번에는 교재 보고 쓰시는 게 아니죠 책을 네, 보고 쓰시는 거니까 제 글씨랑 최대한 닮게 써보려고 노력하세요 자 여기부터는 전번에 보내셨고 이번에 두 번째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전번 글씨죠 그때 칭찬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잘 쓰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새로 체분을 해드리고 그걸 쓰신 게 바로 이겁니다 확대한 글씨 상태는 어떤가요? 이게 눈에 띄네요 내리긋기는 뽑아주는 쪽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죠? 뽑지 않은 거죠 글씨는 단정하고 참 좋아요 지극하게 쓰신 느낌이 듭니다 다만 내리긋기를 무더니 많이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신있고 용감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넓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쯤에서 왔으면 좋았겠죠. 여기는 꺾을까요? 부드러울까요? 위는 부드럽습니다. 아래도 부드럽습니다. 옆에 쓸 때만 꺾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이런 기억, 이렇게 날카롭게 꺾는 거 예전에 그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군인체라 그래요. 강하게. 군인이 부드러울 순 없지 그러면서 그러나 탱글씨는 기본적으로 원만해야 돼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써주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바로 제가 써놨죠 이런 를자잘 쓰셨는데 이거 복잡한 자인데 잘 쓰셨지만 이 공간 좀더 비슷하게 저 같으면 여기서부터 썼겠네요 이 정도 위에서부터 그러면 딱 맞을 겁니다 즉 이것도 이 정도에서 써주시면 이 모든 것을 맞추기가 더 편안해져요 조금 더 위에서 조금 더 밑까지 여기서 뭐이만큼이냐이만큼이냐는 괜찮아요 다만 지금 사이즈보다는 약간 더 컸으면 좋겠어요 요런 눈은 이 줄을 맞추시려면은 딱 끝에 맞추셔야 돼 요것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끝에 그리고 글씨가 약간 통통해 보이죠? 뭐 심하진 않지만 이런 글씨 보면 좀 통통해요 왜일까요? 여기서 시작한 거 맞는데 여기 벽에 기댄 거 맞는데 이게 짧아서 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은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면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백과 글씨의 공계가참 중요하죠 이런 거참잘 됐어요 이건 작죠 이응과 그 리을에서 조심하실 것은 답답해지기 쉬운 글자라는 거예요 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셨고 어,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자세가 글씨에서 보여야 돼요 이분에게도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크기 맞춰서 깔끔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도 전번에 보내셨던 것이 이거였죠 어,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상의 소설의 한 부분이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신 겁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물론 원래의 최고, 원래의 개성이 있어요 다만 그때 지적해 드린게 기억나는데 이런 길이 너무 길었었죠 글씨가 이런 게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는 모음에서 이쪽과 이쪽이 있을 때 이때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 남성 크기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좀 감싸주듯이 보호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남성 쪽이 이게 남, 좌, 여, 우의 원칙이거든요 글씨의 입장에서 볼때 이쪽이 좌측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글씨를 이 제가 제 유심히 보았는데 너무 좋아요 우선 방안지를 잘 맞췄다는 거뭐 약간 이런 거는 여기까지 아예 맞춰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형이 여기 오는 딱 닿는 거죠 그러라고 이 방안지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거 아주 아주 좋고 이것도 여기 딱딱 맞추면 더 깔끔하죠 네, 딱 좋죠, 좋죠. 이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서 딱 닿았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딱 닿았으면 그러면 글씨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닿고 여기 넘치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아주 좋죠, 좋아요. 어, 요거 자음에서도 오버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것처럼 좋죠, 좋죠. 요거 아, 니은 받침에서 좀 오버하시는군요. 그리고 요거 보통 의람은 이 정도겠지만 지금은 보조의 의니까 좀 짧아야죠 잘 쓰셨고 여기도 이제 짐작하시죠 여기 맞춰야 되는데 요거를 맞추려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겠는가 요정도 그랬으면 딱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응은 여기 딱 맞췄으면 됐겠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이 경우 조금 낮아진 느낌은 있어요 위치 아주 귀여워요 귀엽긴 한데 시옷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가 이렇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장하자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긴장감이 살아있는 여기도 좀 그렇죠? 시옷 연습 좀 하시면 좋아요 텐션이 살아있는 이것으로 지 지읍도 치 치읒 도 그렇게 쓰실 테니까 자음이 두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비좁아 보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좀더 들어가고 그리고 딱 있으면 정확하게 맞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더 이쪽으로 좋고 여기서도 여기 딱 맞춰서 즉, 약간 여기서 시작해주면 딱 맞습니다 됐습니다 잘 쓰셨고 이 분에게도 숙제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방안에 쓰시되 오늘 지적받은 그 부분만 고치시면 되니까 또 늘어서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분도 예전에 보내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번에 이걸 써 오신 겁니다 그때 이분의 글씨 기억이 나는게 글씨가 잘쓴 글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귀여워요 가독성도 그리 좋진 않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데가 답답하죠 그런데 특히 ㄹ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쓰러지고 이렇게 좀 변화무쌍한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왠지 뭐랄까 기분이 좋은 그런 글씨였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기본 연습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제가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억부터 쭉 연습하신 게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 보시려고 하는 모습이 참 칭찬해 드릴만 합니다 다만 <웃음> 칭찬만 할순 없어요 어, 이자 좋네요 지금 딱 눈에 띄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아주 좋죠 다만 여기서는 방한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방한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답한 글시 간에 이 좁은 곳쓰 피난민들처럼 붙어 있을 필요 없죠 시원시원시원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모양을 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 자기 몸 가누기가 힘들어요 옆에 글씨 때문에 그렇게 서로 비어보면은 배려가 안 되거든요 다음에는 꼭 방안지 써 주시고 이런거 날카롭죠 좀 너무 전반에 그 순박함에서 <웃음> 지금 과도기니까 지금 좀 날카로움이 나타나버렸는데 이런 거 붙여주시고 아까 히읗 설명드린 것처럼 붙여주세요 요거 그리고, 그리고 히읗 지금 이런 것은 흘림체 아닙니까? 이렇게 쓰셨네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네 분명하게 똑똑 떨어져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천진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지극함이 필요해요 한자 한자마다 쫙 바라보고 써놓고 이 글씨를 세상에 내면 내가 책임질만한 글씨인가? 이런 각도로 보는 거죠. 이렇게 등이 굽어도 되겠는가? 그러면 고쳐주기도 하고 여기다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최종 이력서 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위해서 고치세요. 그러면서 방한지에다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지실 거예요. 분명히. 내려긋기 꺾는 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거 내려끝기에서 뽑는 것쭉연습해서 이거 나오게 해 주시고 니은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는게 아니죠 꺾어서 가는 거예요 자가도 이런 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시옷에서도 그냥 가는게 아니죠 꺾어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 살펴 주시고 이번에 숙제도 짧은 시지만 방안지에다가 제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연습을 해 보세요 특히 글자 간의 간격 주의해 주시고요 이분도 이것이 처음에 보내셨던 글씨죠 인체에 대한 얘기여서 기억에 확 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약간 흘림체, 반흘림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정자체부터 제대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주제를 드렸었고 이번에 써오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단정하죠 그리고 자리가 잡혔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보면서 기분 좋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극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걸 잘 해내셨어요 그 부분 아주 칭찬 드리고 싶고요 이 화자에서 지금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음이 두 개죠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은 복잡한 글자란 뜻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은 이렇게 오버되지 않으려고 이거를 아주 작게 쓰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져 버리는 잘못하면 붙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다 생기고 있죠 다 생겼어요 이런데도 그래서 그럴 때좀더 차분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분으로 좁아도 자기 할 몫은 딱 하는 그런 자음과 모음이 되면 좋죠 그리고 이 글씨는 정자체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인지 한번 자문을 해 보세요 정자체라면 궁서체를 뜻하고 궁서체는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해요. 기억은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해요. 미음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었죠. 그냥 이런 방식은 지금 쓰신 방식은 판본체 방식이에요. 풍민정음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판본체 맞아요. 그리고 이 채로만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정 자체를 권합니다. 저 자신도 판본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정자체로 잘 쓰게 되면 세상에 쓸일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에서든 아니면 편지든 여러 면에서 품격 있는 글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체는 자유스러움을 얻으려 할때 그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귀엽게, 재미있게 그걸 권하고 싶어요. 이 정자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밀어주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뭐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씩 점수를 까먹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모음 내려 걷기, 옆으로 걷기, 기형그룹, 니은그룹 이런 것을 한번 차분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써보시면 확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발전하셨지만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짧은 시를 써보시는데 단정하게 정자체로 따박따박 써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숙제입니다 자이 분이 마지막입니다 전번에 보내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쓰신거 그리고 우리 정자체로 쓰려고 노력하신거 이런 변화되는 자세가 중요하죠 꽤 괜찮았어요 다만 이번엔 이제 방안지에 써진 것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오신 겁니다 어, 우선 얼른 보기에 꽤 괜찮죠 다만 여기 지금 이 글씨를 쓰시다가 뭘 느끼셨냐면은 어? 여긴 좁은가?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한칸안띈 거죠 여기 풀은 보이시죠?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적더라도 근데 그게 없다가 있다가 하면은 글씨가 좁다가 넓다가 이렇게 되죠 그거를 이제 고친 것이 이것이고 여긴 이런 연습하신 것도 보이네요 그 고뇌의 흔적들 <웃음> 해자가 잘안 되신 거죠 이거는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이 고충을 얘기하세요 겹자음 힘들더라 겹받침 힘들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적에 답답해지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살짝 덮 펴줍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글씨가 균형이 맞아져요 여기 아낄 필요 없어요 마음과 끝까지 이 면적을 다 활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은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쪽 넘어가지 않아도 더구나 이렇게 모음도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글씨가 뚱뚱해지기 쉬운데 여기만 좁으면 은 불균형이 되기가 쉬워요 그 잡아주시면 되고요 연습하시는 과정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칭찬할 만한 것은 이 벽에 기대기 작전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벽에 이두칸 방안지의 사용요령 이두칸 안에 쓴다 생각하시고 옆으로 끼는 좀더 나가도 돼요 이건 좀더 나가도 되는데 요걸 맞춰주는 거 요거를 여기를 요만큼 나올 필요 없죠 음, 이런 거잘 맞추셨는데 조금 이런 데는 덜 맞췄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벽은 잘 기대는데 이렇게 새로 쓰기할 때는 이걸 가로쓰기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좀 맞춰줘야 됩니다. 더 네, 이런 것처럼 그리고 밑에서 좀더 방심해서 튀어나오면 글씨가 쓰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으면 딱 맞겠죠? 그리고 이런 이응이라는 자음을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 동그랗게 쓰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요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힘이 없어서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오히려 괜찮아요 또 ㅎ 쓸 때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응이 너무 처지는 느낌이 안 들도록 신경 써주세요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옆으로 웃기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이 찾아온다고 요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잘 쓰셨지만 이런게 느껴지죠? 온 자는 좀 좁아 보이고 다 자는 왠지 뚱뚱해 보여요 이걸 안 넘어갔는데 왜냐면 하 여기 획이 적잖아요 식구가 적은데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식구가 많은데 너무 밀집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자면 이런 것도 좀더 당당하게 넓게 자이 ㅇ 너무 납작해지지 않게 좀 시원하게 다자에서 이것만 너무 뚱뚱해지지 않게 이 정도면 되겠죠? 옆으로기 너무 짧은 거 약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이분께도 짧은 실을 숙제로 드립니다 지금처럼 쓰시되 옆으로기좀 짧은 거 겹받침 쓸때 면적 충분히 잡아주는 거 그런 등등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아주 잘될것 같은 이해감이 듭니다 네, 이 글씨 기억납니다 글씨 오래 공부하셨고 3년차 공부하셨는데 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분이죠 교국가 쓰셨었고 굵은 글씨 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독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죠 잘안 읽어지는 글씨들 이렇게 너무 붙어서 그리고 기본적인 것내려긋기라든가 옆으로긋기 어, 또 기억, 니은 하나하나를 이제 제대로 보시고 이제 해오시기를 바랬고 숙제를 이걸 내려드렸어요. 이 국가를 다시 한번 쓰기로 볼까요? 음,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우선 가속성이 좋아졌죠? 안 읽어지는 자는 없어요. 통일성도 있습니다. 내려 읽기에 대해서 전부 꺾어서 하려고 하신 이 노력,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아직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죠? 뭐냐면은 첫 번째, 내려 읽기에서 전부 멈췄죠? 아직은 빼주질 못하셨어요. 그거 신경 써보시고 두 번째로는 기억니은 하나하나의 그 모습에서 아직 좀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런 기억 너무 뾰족한 거 너무 뾰족한 거 너무 뾰족한 거 뾰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리기조차도 45도가 아니라 90도죠 아니 군인들 경직된 느낌 그런게 좀 있습니다 혹시 장성출신 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자 뾰족한 거랑 너무 올라간 거 나타났어요 너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너무 좁아집니다 그래서 안 읽어져요 러인지 려인지 히인지 화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공간이 생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히읗도 이렇게 쓰는 것으로 우린 공부했었죠 우리 커뮤니티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것은 답답하죠 붙여주시고 두 가지 나왔죠 너무 꺾는다 너무 올라간다 그 나머지는 어, 더 나아졌어요 분명히 그리고 좀더 세심하게 이런 기본자들을 좀더 보시고 써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방금 지적해 드린 이런 부분만 신경 쓰셔서 이 시를 한번 써 보세요 자 이렇게 전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 보내셨던 거와 두 번째가 대부분 생각보다 큰 발전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글씨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참여 계속 하세요 정체처로 저희가 안내를 잘해 드릴게요 반드시 결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